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길성입니다. 자, 오늘은 저기, 아,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자꾸 주셔서, 아, 제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 어, 이부자리 조정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질문 주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 이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을 따라서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부자리 조정법이 과연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목이라도 달아서 이렇게 하나 올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그 여러분들, 뭐, 기존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어또 약간 보충적인 설명들도 조금 드릴 수 있으면 드릴 테니까, 뭐,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은 아뭐 이부자리 조정법은 살짝 건너 뜨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만 조금 들어보시고, 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 오늘은 이 부자리 조정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침대에서 주무시는지 매트리스에서 주무시는지, 뭐 혹은 바닥에 어떤 요를 깔아놓고 주무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침대보다는 매트리스나 그냥 요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어, 이 부자리 그 위에다가 또이 부자리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주무시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대사증후군 이라고 해서 그죠? 어그 가스가 잘 안나오고 소화가 안되고 어 또뭐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뭐 여러가지 증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웃음> 자주 취하고 그런 부분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어잘 적용해 보시고 자 이브자리 조정법 입니다 아, 너무 긴 시간 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그 여기 침대가 있어요. 어,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침대 위에 이제 뭐 시트가 깔려있는 경우도 있고, 어, 그냥 침대 보로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다가 이제 주무실 때 이불을 하나 더 까는 거예요. 이불을 하나 더 까는데, 약간 높이를 조정해서 이불을 깔고 자면서 이제 폐를 수축을 시키는 거예요. 폐를 수축을 시키고, 어, 그 폐를 수축을 시켜서 혈액순환이 조금 더잘 되도록 돕고, 또배 속에 있던 가스가 조금 더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작업이에요. 그죠? 그아 그니까, 일단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이부자리 조정법은 여러분들이 아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어, 무리수를 뜨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일단은 그, 쉽게 생각하면 이제 봄 이불 있잖아요. 봄, 가을 이불. 어? 어, 봄 가을 입을 두껍지도 않고 아주 뭐 얇지도 않고 여름 입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는 뭐한 1cm 채안 되는 그런 두께의 입을 갖고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다리를 제일 올리고 그 다음에 어 몸통 엉덩이 부분을 올리고 배꼽 윗부분 그러니까 갈비뼈부터 머리까지는 이제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그러니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단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경사가 심하게 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렇게 주무시면 큰일 나요. 어, 위험하니까. 살짝 더, 살짝 기울기가 아주 약하게 이렇게 조정해서 우리가 낮 동안, 어, 다리와 하복부 쪽에 피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누워서 자는 동안 이렇게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부자 이불을 뭐 직접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약간 개념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A4 용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이제 프린트를 하실 때 이런 종이가 있잖아요 a 4지예요 A4지인데 이걸 봄이이라고 생각하세요 얇은 봄이불 얇은 범위하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여튼 여러분들 얇게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내서, 하, 나 이거 효과를 빨리 봐야 되겠어. 이래서 두껍게 적용하셨다가, 큰 충격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아, 그, 그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니까, 러 근데 뭐 대다수의 분들이 뭐 아주 극단적인 어떤 충격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제가 거의 못 들어봤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이걸 무조건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하라.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또 무조건 하라 그랬다 해서 또 나중에 또 책임 소재를 따지고 이럴까봐 제가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나중에 책임을 또 묻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에이 포즈를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접는 겁니다. 그죠? 이불을 이렇게 접는다 생각하세요.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접고, 그죠? 어. 그리고 한쪽 끝을 이렇게 또 접어요. 예, 한쪽 끝을 이렇게 접어서. 한쪽 끝을 접어서 자,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힌 부분이 바닥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접힌 부분이, 보세요. 어, 네. 자, 이불이, 여기 침대가 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자, 여기 접힌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야, 그죠? 어. 여기에다가 발을, 다리를 올려놓고 그러면, 다리를 올려놓으니까 아래쪽으로 가야 막 주무시다가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이게 막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다리 올라가서 막그거 차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갈수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음. 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 접힌 부분 있잖아요. 접힌 부분 위쪽이 여기 무릎이 여기 오는 거예요. 어, 접힌 부분 어, 요 바로 위쪽이 요선, 요선이죠. 그죠? 어, 요선인데 어, 여기에 무릎이 오는 거예요. 다른 어, 자 여기에 있던 이제 이불이 길 수가 있으니까 네? 길 수가 있으니까 일단 대충 접는데 발은 뭐 여기 오든 여기 오던 여기 오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여기 접힌 부분 윗 부분에 무릎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발하고 무릎까지가 제일 높은 거예요 위치가 자, 약간 뒤집는 거예요 몸을 약간 뒤집는데 그죠? 네. 그리고 자자첫 번째 접힌 부분 위에가 무릎이 오고. 또 이쪽 끝. 이쪽 끝은 뭐가 오는가 하면 갈비뼈 아래쪽. 갈비뼈 아래쪽. 그러니까 배꼽보다는 약간 위쪽이에요. 갈비뼈하고 배꼽 사이가 이등 뒤쪽에 와야 되는데, 이등 뒤쪽이 이쪽 끝이에요. 이쪽 끝. 개념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종아리. 그러니까 발하고 무릎이 오고, 그죠? 여기까지는 배꼽하고 갈비뼈 사이고 그러니까 이 윗부분이죠. 텅빈 공간 여기는 이제 바닥에 가슴을 떨어뜨리는데 가슴과 머리를 떨어뜨려 버린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높고 다음 이 부분, 다음 이 부분 빈 공간이에요. 그죠분 이불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슴하고 머리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보니까 계단 형태가 되는 거예요. 계단 형태가 되면서 낮 동안에 우리가 활동하면서 내려갔던 피가 조금 빠른 속도로 올라오게 되면서. 어, 가스가 조금 아. 빠, 잘 빠져나오고 혈액순환이 조금 더잘 되고 호흡이 조금 더잘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명치통증이 조금 완화되는 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제 개념 정리는 됐다고 생각하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보는 선을 항상 이렇게 찍습니다. 이범 보미불이에요, 범미불좀 큰데, 두께는 한, 한 6mm, 7mm 정도 되는 범미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혹시나 이게 더 두렵고 그러신 분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얇은 걸 하셔도 괜찮아요. 그 처음에는 하여튼,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처음에는 얇게 했다가 아한한 한 3일 정도 해보고 아 이게 뭔가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이 오면 조금 더 올려 요 조금 약간 다른 입을 구해서 약간 더 두껍게 해보고 또한 일주일 해보고 아 이거 분명히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아이게요 정도 높이가 내한테 지금 상태의 내 몸에서는 맞는구나 아, 그러면 계속 그걸 적용을 하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몸이 또 이렇게 혈관이 변하거든요. 변하면서 나중 되면, 아,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오면 그때 또 조금 올리셔도 돼요. 올렸다가, 어, 근데 또 올려보면 또,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또 살짝 낮추고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니까, 러 그, 대다수의 분들이 좀 빨리 치료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실수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실수가 조금 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방향을 이렇게 접은 거예요. 자, 기입니다, 그죠 아, 끝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게 한쪽을 이렇게 접었어요. 한쪽을 이렇게 접었으면 끝이 보입니까? 끝이 보입니까? 자, 이렇게 접었어요. 그좀 그러니까 많이 접었어요, 그죠? 어. 그 그러니까 많이 접었는데, 자, 자 접힌 부분 이 어떻게 되나? 여쪽 끝이죠. 여쪽 끝이 이제 무릎이 오는 거예요. 여쪽 끝이 무릎이 오고, 여쯤이 발이 오는 거예요. 여쯤이 발이 오고, 뭐 발이 끝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무릎만 위치만 맞추면 돼 무릎. 이 여쪽 끝에 여쪽 끝에 무릎이 오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보세다 자, 뭐 침대나 이 위에다가 이렇게 까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접힌 부분이에요. 자, 보이시죠? 이건 접힌 부분이니까.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 접힌 부분이 여기예요. 접힌 부분에 무릎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무릎이 너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자고 일어나면 무릎이 아파요. 원래 이게 렇 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릎이 항상 이 끝자락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 그리고 발은 뭐 다리 길이는 다 다르니까 뭐 여기 오는 분도 있고 다리가 긴 분은 여기 내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그리고 자, 여기에 이쪽 끝이 무릎이 와 있고 이 마지막 끝이 배꼽하고 갈비뼈 사이 뒤쪽 등에 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눕게 되면 이렇게 눕게... 죄송합 나중에 잘안 나오는데 이렇게 눕게 되면 이 배꼽하고 갈비뼈 사이의 등어리 허리 뒤쪽에 이렇게 끝자락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허리 뒤쪽에 끝자락이 오면 이제 계단식으로 되면서 이제 폐가 약간 계단식으로 됐기 때문에 약간 위쪽으로 약간 수축이 잘 돼요 수축이 잘 되고 베개를 빼야 된다 그죠 베개를 빼야 되는데 뭐 도저히 베개를 빼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목 베개 그냥 수건 같은 거에 한장두장 장, 약간 두꺼운 수면한장 정도 해서 이렇게 목에다가 대고 주무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뒷목이 아프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뭐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뒷목통증 뒷목 결림 뭐 이런 동영상도 있고 그래요 그거 사실 되게, 그 사실 되게 좋은 동영상이에요 그 뒷목통증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베개를 잘못 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의외로 쉽게 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뒷목이 아플수록 베개를 못 빼거든요. 왠가 하면, 이 피가 오랫동안 이 뒤쪽으로 안 올라와서 여기가 조금 혈관이 좁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개를 빼면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뎌서 잠도 못 자고, 막, 티차 티착 티착거리고, 그러면서 또 베개를 베어버리고, 그 사실은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베개를 벤다, 벤다, 벤다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머리에서 뇌에서 피가 빠지면서 치매가 일찍 와버리고, 혹은 이쪽 뒤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말라버리면서 하튼 뇌 쪽으로 문제가 자꾸 생기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개는 빼는 게 좋아요. 빼는 게 좋은데, 그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뒷목 통증, 뒷목 결림 치료법이라는 동영상을 보시면 저는 항상 그 베개는 빼야 된다. 진짜 인간이 인류가 만든 최악의 발명품 중에 1등이 베개다, 베개. 베개만 안 베고 자도 참 침에 걸릴 확률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떨어져요. 침에 안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루 이틀 그 힘든 그 상황 때문에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 그 뒷목 통증, 뒷목 결림, 치료법이라고 있어요. 뒷목 통증, 뒷목 결림, 뭐 승모근 통증 치료법. 제가 이 동영상 말미에 그런 내용을 영계 어 동영상으로 하나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걸 하루에 한 2회 정도, 어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2회 적용만 하셔서 한 일주일 정도만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베개 뺄수 있어요. 그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개를 빼시면 어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빠져요. 근데 그 연습을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하, 이 정도는 할수 있어 이랬다가 전부, 전부 다 하는 아니고 뭐한 절반 정도는 포기해 버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끝자락인 무릎 여기가 배꼽하고 갈비뼈 사이예요 갈비뼈 사이 배기를 빼고 이렇게 주무세요 배기를 빼고 주무시는 거예요 모든 분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닌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제 배에 가서 차는 증상이나 소화불량이나 채끼 이런 걸 조금 잡아낼 수 있는가. 이제 그건 이제 뭐, 낮에 적용하는 방법과 이제 밤에 주무실 때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제 불면증이 시달리신 분들도 많고, 제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이런 뭐, 자, 이게, 양말이에요. 이거, 이거는, 제가 왜 이거 보여드리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적용하라 이래서 내 말대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안 되니까 또 저한테 책임 소재를 묻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이거는 저희 딸아이가 딸이 하나 있거든요. 어, 저희 가족은 이걸 다 하고 자요. 아 제가 이제 보고 판단해서아 딸한테는 요정도 우리 와이프한테는 요정도 저한테는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가스도 잘 나오게 하지만 어, 몸의 회복을 빠르게 해요 낮 동안에 이렇게 내려갔던 피가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올라와서 빨리 회복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 있냐면 이게 목이 긴 양말이에요 목이 긴 양말인데 그 여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그래 이걸 <웃음> 이제 손목에 이렇게 차고 자는 거야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차고 자는 거예요. 그가 우리 딸아이가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곱살 때쯤 돼서 자꾸 아프더라고요. 자꾸 체하고 뭐 학교 어린이집만 가면 체하고 또 학교 가서도 또 체하고 양호실에 자꾸 저도 몰랐는데 아, 저한테 있었던 병이 딸아이한테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약간 어, 이런 대사증후군 증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뭐 아랫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되고 자주 취하고 막 이런 증상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부모 따라 간 거야 사실은 유전적인 혈관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운동을 시키고 이제 모래주머니 치니까 차니까 이제 아픈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진짜 과양대 사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딸아이가 병원에 안 간지가 진짜 오래 됐어요 감기도 안 걸리고 좀 너무 건강해져 버렸어요 건강해져 버려 갖고 참 다행이다 싶은데 음 그래요 자 요, 요 두개는 손목에 차고 요거는 이제 왼쪽 발목에다가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 동영상을 이제 꾸준히 보고 하시는 분들은 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어. 근데 요거는 이제 왼쪽 발목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왼쪽 발목에다가 채워서 어.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는 좌우비대칭이 심하게 발생한 케이스는 아닌데 이걸 왼쪽 발목에 채우는 이유가 있어요 가스 이동력 창자 내에서 가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어, 이걸 채워서 자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안 채하고, 어, 이렇게 살아가더라고. 그, 여, 여기는 사실은 이제, 이 안에 이제, 100원짜리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100원짜리가 한개 무게가 5g이에요. 5g. 그니까 러두 개니까 10g이죠. 어, 이 양말 무게가 한 10, 15g 정도 돼요. 그니까 러총 무게가 한 25g 정도 되는 거예요. 25g. 여기도 똑같아요. 100원짜리 동전 2개, 양말 하나, 그러니까 25g, 25g을 손목에 채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좌우비대칭 발생하신 분들은 이렇게 착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 그런 분들은 이제 세미나에 오셔서, 아, 저하고 얘기를 좀 해보시고, 어, 상태를 좀 점검을 해보시고, 어, 이제 밤에 잘때 모래주머니를 제가 이렇게 차보세요. 라고 이제 적용을 하시는데, 어, 세미나 오십, 보고 오시기 바라고. 이거는 왼쪽 발목에 채웠습니다. 아, 이것도 왼쪽 발목에 차야 될 사람이 있고, 이제 대다수는 차야 되는데, 이제 왼쪽 다리가 너무 무겁다거나, 왼쪽 아랫배가 통증이 있다. 그러니까, 팽창현상, 창자팽창현상이 일어나신 분들은 왼쪽 발목에 찰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왼쪽 아랫배의 팽창현상이나 팽만감이나 통증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왼쪽 다리가 너무 무겁다. 혹은 왼쪽 다리가 길다. 오른쪽에 대해서 왼쪽 다리가 너무 무겁다. 이런 분들은 이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 근데 요거 이제 손목은 25g, 25g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조금 무거워요. 한, 제가 보기에는 한 50g 정도 돼요. 50g. 50g 이라는 여러분, 여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실 쌀이 들어있어요, 쌀. 쌀을,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안 그러면 이렇게 먼지가 나니까, 비닐봉지에 딱 담아서, 비닐봉지도 한 봉지가 아니고, 이제 두번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지 해갖고, 양말 속에 넣어서, 이제 발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라스카치 테이프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우는 거예요. 근 애가 뭐 처음에는 굉장히 막 싫어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 부모 된 입장에서. 이건 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 어, 너하고 나하고. 이거는 뭐, 이거 무조건 아빠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강제로 치운거야 어. 근데 치우면 치운 결과는 좋았어요. 어, 결과는 좋고. 이제는 뭐 익숙해지니까 자기가 알아서 차고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차, 적용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오른팔, 왼팔 무게가 달라요. 저한테 맞는 중량이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무겁게 차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어, 그냥, 이거는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니까, 러 아주 가볍게,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도전정신이 있고, 나중에 어떤 저한테 책임소재를 안 돌리게 되겠다. 그런, 그런, 이제, 그런 건 당연한 거지만 아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니까 25g, 25g 이거는 거의 무게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 효과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 효과는 있는데 이걸 그냥 가볍게 적용해서 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러시면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해보셔도 되는데 저 하러가 안 했습니다. 응. 25g, 25g. 어, 왼쪽 발목에 50g 이렇게 착용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이 주무시는 거예요 예, 주무시는데 이제 보통 분들은 그 이렇게 주무실 때 <웃음> 그래,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주무시면 되고 이제 잠자기 전에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죠? 어. 그 명치통증 배에 가스 차는 정상치료법에 들어가 보시면 아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이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이거는 안 보여드릴 텐데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명치통증 배에 가스 차는 정상치료법 그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조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이 동작을 꼭 하시고 아침에 눈뜨면 화장실 가기 전에,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이동 당일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아랫배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하복부, 하복부가 빵빵하게, 상자가 팽창이 되어 있거든요. 변형이 생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부자리도 이렇게 조정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좀 보세요. 무릎을 세우고 자면, 자, 이렇게 자면 그냥 편안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다리의 중량감이 작동이 되면서 이 아랫배에 힘이 잡혀요, 사실은. 약간의 힘이 잡혀. 그러니까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면 아랫배 팽만감이 안 풀려요. 자, 다시 말합니다. 아랫배가 자꾸 아프거나 아랫배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다리를 뻗고 자시면 그 팽만감이 결국은 치료가 안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대체 요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물론 이제 허리는 그 다리 아니면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 왼쪽이 너무 왼쪽 아랫배가 너무 팽창이 된다. 뭐, 혹은 오른쪽 아랫배가 팽창이 된다. 혹은 가운데가 아랫배가 팽창이 된다. 제가 보기에는 두쪽 다, 두 날이 다 이렇게 펴고 일단은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이게, 자, 이렇게 주무시는 거야. 이렇게 주무시는데. 저는, 저렇게 안 자요. 사실 저렇게. 저도 아랫배 팽만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유부자리 조정을 조금 독특하게 해서 자기는 자는데, 그, 제, 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애기 엄마 같은 경우는,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무릎을 세우고 자더라고요. 우리, 어, 우리 와이프가 아랫배 팽만감이 조금 심했었어요. 심해갖고, 어, 걱정이 했었는데, 그게 자기 본능 같았어. 보, 보면, 무릎을 항상 세우고 자더라요 지금은 이제 무릎을 안세우잖아요 왠가 하면, 이제 제 말을 받아들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이게 좀 풀렸어. 풀려갖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불자리 조정만 해서 이제 모래주머니 채워서 자는데, 지금 풀렸는지 이제 자기가 그냥 내려버리더라고. 그 나는, 야, 무릎을 세우고 어떻게 자지? 이랬는데, 아, 자기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거 같아. 그러니까 무릎을 세우면 아랫배에 힘이 빠져요. 그리고 또 무릎을 세우면 다리에서 피가 잘 빠져나와요. 그, 다리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세우고 자야 돼요. 무릎을 세우고 자고, 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자, 뭐 말씀드릴 거는 되게 많은데, 또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 제가 주저주저, 주저주저 하게 되네요. 그래.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정도 이렇게 오늘 뭐 주요한 취지는 어, 머리 주머니 작동법 어, 과연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여튼 요, 요 끝나는 시점에 제가 연계동영상그 명치 통증 배에가스차는 어, 그거 하고 어, 또저 뒷목 통증 뒷목 결림 연계동영상 이렇게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고 어,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인데요 어, 지난주 제가 월요일은 동영상못 올렸어요 어,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어 어, 어, 하여튼 뭐 죄송하고요 어, 우리 김경희 님 김경희 님이 저기 후원금 보내주셨고요 어, 김경희 님 감사합니다 또 위인숙 님 어, 위인숙 님이 또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형욱님, 박, 박형욱님이죠, 그죠? 아, 아, 남자분 같은데.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님, 박영희님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보민님 아,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흥규님 후원금 보내주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어, 네 아, 어, 여섯 분이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어, 저도 용기도 얻고 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세미나 오실 분들은, 어, 조금 거리에 너무 저기, 거리가 멀다고, 나무, 그렇게 하지 마. 아, 멀리서 오시, 오셨어요. 아, 전라도, 순천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경주에서도 오시고, 창원에서도 오시고, 세미나에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우비대칭이 심하게 발생하신 분들은 꼭 오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또 모래주머니 착용법이나 주의사항들 이런 것도 꼭 익히셔서 어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 이부자리조정법에 아 대한 질문은 되서 안 받아도 될것 같습니다 <웃음> 어 하여튼 어 오늘 동영상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